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나와 꼭 닮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 소통하고 매일을 가꿔나갈 수 있는 기회 여성 친화도시 구평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성 친화도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환경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뜻합니다. 부평구는 지난 2012년부터 차근차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부평구는 그동안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나 여성들의 사회참여 지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는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구상해 매년 일개소씩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와 여친 톡톡플러스를 운영해 더 나은 개선방향을 여성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2011년 돼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로서 또 양성평등이 넘쳐나는 도시로 함께 갈수 있도록 모든 분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여성센터를 통해 유아부터 학생, 성인 및 어르신까지 맞춤형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북의 삼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한 다행 학습 코칭을 운영해 다문화 가정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누구나 부평구 여성센터에 마련된 동아리방 유아교육실 등의 다양한 공간을 대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통, 교육, 지역사회 돌봄과 건강한 일자리 창출까지 부평구 여성센터는 이렇게 부평구가 여성 친화도시로 한발더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능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다 함께 보듬을 수 있도록 여성과 아이 모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부평이 구민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